거기다가 어. 잠수당이죠. 음. 위험 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예. 음. 네. 실수령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특기를 배치를 받게 되는 건데 팀원으로서 통신도 하고 정찰 적역 뭐 이런 네. 것들에 자기 직책이 부여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기라고도 할수 있고. 네. 그럼 특기는 어떻게 배정되는지 또 이거를 뭐 제가 정찰 적역하다가 난 통신이 맞는 거 같다. 바꿀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바꿀 수는 no. 없습니다. 아, 근데 무조건 딱 정해지면? 그거를 네.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음, 그 네. 실무를 처음 가게 되면은, 네. 그, 중대장님이시죠? 네. 지휘관 분들과 면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어, 네. 어, 가족 관계에서부터 어떻게 잘하고, 네. 뭐 취미는 뭐냐, 듣기는 음. 뭐냐, 또 저역수 같은 TO가 있으면은, 어, 너 훈련소에서 사격고몇발 마셨어? 아, 예. 저때터 18발 마셨어요, 20발 중에. 어, 예. 사격 잘 쓰면 중대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네. 네. 아. 중대장 직책이 음. 그래도 군사 어느 정도 한 직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보신 눈도 있고, 이 병사나 간부의 인상이 맞는 직책은 이게 더 나, 나은 것 같다. 음. 그래서 직책은 지휘관님한테. 아, 네. 아, 예, 영에 따라서. 네, 예, 맞습니다. 음. 그럼 이제 주특기가 정찰 저격수로서 저격 음. 총을 다루고 저격을 네. 하는 직책을 네. 맡으신 건데, 총기는 어떤 기종을 다루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두 가지 총을 달았습니다. 오, 예. 어, 일단, 저격 쓰다 보니까 K14. 예. K14. K14 예. K14를 주로 썼고, 예. 두 번째로는 K1. 예. 예. K1 기간 단 총. 음. 예.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종이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기종들은 자기가 항시 소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훈련 시에만 들고 나가는 건지. 제가 막, 어, 이거, 아, 지금 변기 만져보고 싶네. 하고, 쓸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아, 예. 네. 뭐 훈련을 한다든가, 음. 아니면은, 병기 청소를 한다든지, 음. 위에서 그날 짜여진 일정이나 훈련에 의해서 병기를 열어야 된다. 아, 음. 그때만 맞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도현님께서 병으로도 근무하셨고, 부사관으로도 근무를 하셨는데, 해병대 어, 예. 수색대는 일반 직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월급이 수색대원으로서 일반 병들과 또 일반 부사관들과 차이가 있나요? 병사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일단은, 수색 때 나오는 병사들은 또잠수당라는걸 봤습니다. 아, 잠수수당? 네, 그게 한뭐 수당은 얼마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 수색교육 수료못 하면 잠수수당을 이건 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어,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네. 네, 수료를 하게 되고 잠수훈련을 하면은 네. 제때 당시가 11만 8천원. 잠수훈련을 하는 날만 잠수수당이 나오는 거네요 아닙니다. 월. 아, 월 11만원?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엄청 차이가 크죠? 이게 1년으로 치면은. 아, 예. 예 그, 그렇게. 한 어떻게 보면 잠수수당이란 게 다른 명목으로 치면 위험수당인 거잖아요. 아요 예, 맞아요. 위험수당이죠. 수색 때 병으로서 근무하는 분의 위험수당이 한 달에 11만원.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부사관도 똑같았나요? 그러니까 같은 11만원인가요? 아마 하사 같은 경우에는 네. 병이랑 똑같이 받는데 네. 이게 또상사 아, 진짜... 상사 이게 계급이 네. 높아질수록 네. 또 받는 금액도 틀려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사 3 5봉까지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4 5봉까지 있습니다. 아4 5봉까지 예. 네. 그럼 그때 한 월급 실수령액이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수당 싹다 포함해서 이게 또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네. 원래 전무화사 들은 그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음. 명절 보너스라든지고 예. 떡과 예. 떡과별을 못 받았습니다 어, 예. 대신에 그 전무화사 수당이라고 예. 30만 원을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예. 수당을 30만 원 그냥 주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어. 잠수당이죠 음. 위험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세후 200 받았습니다 세후 200? 예. 실수령이 딱 200. 예, 실수령이 전 200만 원 받았습니다. 초과공부도안한 아... 상태에서. 근데 이게, 이게 또 법이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네. 현 법이죠. 아예 예, 아, 예. 전무하사들도 이 기본 부사관들처럼 아, 이 성과사양금과 이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라, 지급한다. 오, 네. 이러면서 그 전무하수당 30만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모 캐. 근데 이게 더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진 겁니다. 예. 얘기 보면 안 좋아진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 년에 360만 원인데. 예. 그러니까 상여금이랑 떡값을 다 포함해서 360만 원이 안될것 네.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웃음> 결국 해병대 부사관 4억원으로서 네. 특수수색대 저격수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위험 수삼도 받고 험난한 업무를 하시지만 네. 실수령액이 거의 200만 원이 안 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예 네, 맞습니다. <웃음> 아 이런 거는 좀 나라에서 진짜 특수임무자들한테는더 많은 것들을 100%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전문화사로서 직업적인 면모도 살짝 경험을 하셨는데, 예. 병으로 짧게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음, 네. 전문화사를 1년을 추가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예. 간부님들이 핸드폰을 쓰시는 거예요. 아, <웃음> 네. 음. 저 원래 병장까지만 하려고 짧게 하고 갈라 했는데, 음, 음, 음. 막상 또, 저녁하면은, 음. 좀, 막막하잖아요. 아, 솔직 진료에 예, 대한 예, 고민도 예. 있고, 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교를 나가가지고, 음. 예. 진료에 대한 고민도 좀 깊었고, 음, 음. 아, 그럴 바에는 그냥 핸드폰도 있겠다. 음. 또, 월급 받으면서 또,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게.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 간부님이한 예. 예. 네. 퇴근하고 어떤 거 하시냐. 어, 어. 예. PC방도 가고, 뭐, 노래방도 음. 가고, 당구도 치고 아, 그럼 6시 이후에 갑자기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는 거의 없네요? 아닙니다. 4 사단 부대마다 다른데, 예. 예, 저는 이 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또, 강화도다 보니까, 음, 음. 바로 앞에, 2km 앞에 북한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또, 귀순자가 넘어온다든지, 아, 약간.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예, 또, 상황이 긴급 복귀를 네, 해야 되고 바로 복귀해야죠. 예. 예. 그, 그런거 제외하고는 깨 네. 나가서 일반 직장인과 아, 직장인들처럼 예. 자기 라이프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는 거네요 아, 예, 직장인으로서 예. 또 그런거 있어요 병으로 이제 한참 이제 서로 잘 알고 지내다가 부사강후배가 예. 그래도 된거잖아요 예. 그럼 약간 좀 차이가 음. 어땠는지 예. 존무화사를 하면 약간 좀 불편한 음. 점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음. 음. 어느 기수든 자기가 존무화사로 인간을 하면은 음. 음. 신입 하사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후임이면은 좋은거고 저때는 선임이었습니다 신하사가 음, 음. 근데 신입 하사면은 수해교육도 안받았고 뭐 부대 실무생활도 모르고 근데 아. 저는 이미 병장까지 어, 2년정도 네. 어, 했는데2 1개월한 상태고 음. 뭐 돌아갈거 다적응도 다 하고 다 알고 네네. 근데 그래도 해병대는 기수잖아요. 기수죠. 네. 기수에 빠르서 밀리다 보니까. 음. 네. 저는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인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막내니까 받아들이고 음.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족보가 꼬였다고 하죠. 아... 서로, 아니 저는 전통 부사관이 아니고, 난는 뭐 약간 이런 네. 애매한 상황. <웃음> 네. 애매하다 음. 보니까 그렇게 약간 좀 애매한 상황도 있으셨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훌륭하게 해내셨는데 전문화사를 하고 싶어하는 뭐 후배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현 씨는 본 병도 경험해 봤고 부사관도 경험해 본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잖아요 일단 전문화사를 음. 생각하고 계시는 이 수색요원이라면요 자기가 이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뭐 어느 정도실무생활을 했고 적응도 많이 했고 예. 알거다 아는데 일단 전문화사를 하게 되면 은 다시 밑바닥인 겁니다. 아, 그 그렇죠. 왜냐면 신입파사기 때문에. 네. 예. 예. 다시 이병이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병장병이라고 하죠? 네. 예. 병장병을 가지고, 음. 아, 이거 다 알고, 이거, 아, 이거 할줄 아, 아는데, 이거 하기 음.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종모화사를 하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아. 그런 마음가짐을 다 떨쳐내고, 다시 이병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군상을 해야, 선배들도 인정을 해주고, 음. 또, 막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예. 마신 것도 나가면 다 사줍니다, 진짜로. 아. 진짜 예. 전문화사로 새로운 기회와 또 이런 음. 것들을 얻고 싶으면 다시 낮아지는 음. 자세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있다면은 음. 전문화사를 하면 되게 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 왜요? 왜요?